소하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를 소개하자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자기개발 브이로그를 담고 있는 소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만든 새벽 기상 모임인 새벽을 여는 사람들 세여사 모임 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세여사 3기 모집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어사 1,2기를 하면서 구독자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특히나 어학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거를 저도 새어사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영어랑 프랑스어 공부를 새벽 기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채널의 성격과 또 구독자 분들의 성향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딱 맞는 광고를 제안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캠 캡... 인데요. 캠블리는 원어민 강사랑 화상으로 영어 회화를 할수 있는 화상 영어 어플입니다. 제가 이 제안이 정말 감사했던 이유는 단지 구매를 위한 광고가 아니라 담당 매니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무료로 이캠블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협업의 목적이라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캠블리를 4월 동안 굉장히 즐겁게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었고 또 꾸준히 하니까 까먹었던 저의 영어감이 돌아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제가 캠블리 이용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4월 달에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캠블리를 체험해 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편하고 재밌게 저처럼 무료로 체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무료 체험 15분 코드 남겨두니까요. 정말 꼭 체험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체험해 보시기 전에 저의 리얼한 후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We bit tired here in Korea. It's 11, 11pm. Yeah. So quite a night. So I'm a little bit tired, but that's okay. Yeah, good. How can I help you with English? What food do you like? What's yours? Just speak about food. What you like? What you don't like? And nowadays, I like food kind of cheesy cheesy thing How cheesy food or fo you would say food with lots of cheese maybe oh yeah food lots of cheese if you say cheesy it's like an idiom it means something else the connotation mm -hmm. of cheesy means oh uh she said something very cheesy i love cooking at home myself i'm, I'm just enjoying for free time Oh, that's good. Yeah, that's, that's all good. There's a very special type of cooking called cordon bleu. I know cordon bleu. Oh, very good. Very good. Yeah, some, some of the best recipes are handed down. Handed down meaning from like grandmother to mother to you. How are you today? Oh, I'm fine. I feel good. How about you? So far, so good. No complaints. My name is Sunny. I'm from South Korea. Ah, South Korea. I talk with many, many people from South Korea. So where are you? Seoul, Jeju-do, Busan? <laughs> <laughs> I'm in Seoul. It's capital in South ah, Korea. Ah, yeah. The big city, uh, the expensive city. Yes, right. But Jeju-do is more expensive than ah. Seoul. think nowadays wow you practice english for work actually i'm a youtuber yeah. i g o t by cambly this is very good opportunity to practice english yeah you're, you're on youtube so you're famous <laughs> not, a, <laughs> not famous i have one thousand five hundred eighty subscribers that's not a quite a big channel but my subscribers very interested in speaking wow. english learning other languages something like oh, okay. that uh, main content is waking up at 5 a.m spent <laughs> very productive like learning languages speaking english like this for example what type of exercise do you do yoga pilates yeah, do you right. run <laughs> Right. I do yoga for 10 years, three times for a week. I go to the yoga studio, do yoga for an hour. Ah, for an hour. Wow. Yeah. Okay. yeah your English is good. Really? Um, yeah. Actually, I lived at Singapore for two months uh, okay. for working. At that time, I speak pretty good in English, but now <laughs> I didn't exercise speaking English for several years. So I okay. say... I forgot a lot of things ah it sounds pretty good though early yeah yeah it's very good for me that we can conversation and I can understand what you said you understand me right yes right exactly right. y yeah, okay so I have yeah. a lot of opportunity to go to Africa or Middle yeah. East Dubai Ah, Japan. Dubai yeah uh, I mean the O and H there's there are no blank because my uh, my okay. korean name is so he select my middle name and then hi i want to want ah. to say hi and can yeah. i use y o in my youtube channel i don't know if the company does that you have to ask them i don't care if you do the c o m p a n y says that as the teacher ah uh, did they <laughs> yeah <laughs> nice talking with you bye okay hope y o u yeah. be famous soon <laughs> <laughs> thank you okay bye bye, -bye. 저는 캠블리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회화 학원이나 전화 영어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캠블리는 핸드폰 어플을 켜서 지금 바로 화상하기 하면 은 24시간 동안 제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바로 회화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핸드폰이 가장 편해서 핸드폰으로 했지만 노트북도 되고 태블릿 PC도 되고 이 기기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편하고 또 가장 가깝게 회화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튜터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원어민 강사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제가 막 버벅거리고 말을 잘 못해도 워낙 티칭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잘 교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한 내용이 캠블리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복습할 수 있고 또 어떤 거를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부족 부분을 알수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영상 찍으면서 이제 편집하려고 그 영상들을 다운 받았는데 제가 머리로는 되게 쉽게 생각했고 아 이번 수업 되게 잘했다 라고 느꼈던 것들이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저의 말하는 비율이 막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음 수업을 들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This is my first. 이게 제가 캠블리 처음으로 이용한 날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제가 샬라샬라 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한달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했는데 실력이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저대 다쳤던 목구멍이 뚫린 기분이에요. 이렇게 저의 리얼한 수강 모습을 보셨는데 제가 학습할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채팅으로 바로바로 바로 틀린 거를 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제가 틀린 걸 지적해 주시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타입별로 다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쉬운 점은 선생님마다 학습하는 스타일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선생님은 레슨 자료를 가지고 질문 위주로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프리토킹 위주의 대화로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업 스타일이 다 많이 달랐다 이 부분은 튜터분들이 제가 원하는 학습 방향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다 맞춰서 해주시고 이전에 제가 좋았던 선생님을 따로 선택해서 또 예약을 할수 있어요 그 튜터한테 내가 배웠을 때 이게 좀 조금 더잘 맞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은그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 예약해서 들을 수도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아쉬운 점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거는 자기가 얼마나 이 수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그 튜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학습 방향을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익숙치 않아서 못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체험하시는 분들은 이부 분도 부분도 미리미리 조금 아셔가지고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즐겁게 캠블리를 수강할 수 있어가지고 어, 다시 한번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강력,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미라클 모닝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